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초대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임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정치 보고 싶으시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온 좋은 후보들이 국회에 당선돼서. 더 많이 국회해야 좋은 정치,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미 이소영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기후, 환경 등에서 이미 장차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일해본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총리실 산하의 녹색경제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는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 국민이 함께 행복한 전쟁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실질적으로공정받으려는 함께 모든 만드는 위협을 해볼 것입니다. 준비가 돼도 지나치게 넘치도록 준비가 돼 있는 습니다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이소영, 임종석의 다섯 가지 약속 첫째, 이소영은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둘째, 이소영은 부정과 부패에 맞서 깨끗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셋째, 이소영은 말이 아닌 행동하는 정치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넷째 이소영은 국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다섯째 이소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4일 이소영 네, 감사합니다